저의 첫 주식 투자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대세 상승장이었던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지금 주식을 사면 주가가 아무 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30% 이상은 수익을 볼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따위는 하지도 않고 무작정 코덱스 200 ETF를 샀었죠. 그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예상했던 30%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된 것이죠. 주식은 어차피 무상량하는 것이고 버는 돈을 적금처럼 조금씩 사면 훗날에는 은행 이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볼수 있겠다는 생각은 누구나가 할 때였어. 저는 당시 지인에게 주식 정보를 들어서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었기에 추천으로 산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장이 꺾인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현재는 초반에 봤던 수익률을 모두 까먹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저의 두 번째 투자는 코인이었습니다. 2021년 친구가 코인으로 수익률 200%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0%라는 수익률을 들은 그 순간 소액이라도 투자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이러도 상관없을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2주일만에 30%의 수익률인 9만원을 벌었습니다.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넣었다면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넣었다면 하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있던 돈을 조금씩 빼서 코인에 넣게 되었고 주식을 사는데 썼던 월급 중 일부를 주식이 아닌 코인에 넣게 되었습니다. 장이 꺾이기 전까지 투자하는 대부분의 코인마다 수익을 받고 150%에 달하는 수익률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사면 오른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신용대출까지 사용하여 코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022년 9월 현재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0%에 달합니다. 제가 반성할 점은 세가지입니다첫 번째 내가 가진 주식과 코인을 방관했다. 사실 투자 경험담을 쓰면서 투자금을 계산해 보았고 이 정도로 처참한 수익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내렸긴 했지만 초반에 벌었던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 넣은 돈을 빼기도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기도 무서워서 그냥 덮어두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생각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하며 세웠던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다. 주식과 코인을 조금씩 공부하며 원칙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손절과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 익절과 위로 올라가면 익절 등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자 처음 세웠던 원칙과 기준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손절과 밑으로 떨어지면 혹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 이줄과 위로 올라가도 더 오를 수도 있어 하는 생각에 기준과 달리 매매를 했고 어떨 때는 더 적은 손실 더 많은 수익을 봤을 때도 있었지만 세웠던 기준들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세 번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지인이 추천해준 주식과 코인을 샀을 때의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울 생각 없이 그냥 그 고기가 맛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 고기들이 들어오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주식과 코인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차트를 잘볼수 있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과 코인 관련 서적들을 읽고 기준들을 다시 정립해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식시장에 있던 제도였고 불법 제도는 아니죠. 다만 공매도 모니터링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놓고 시작한다든지 오히려 개인에게 주어진 공매도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기관처럼 똑같이 공매도를 할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시 뉴스 등을 보면서 증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틀릴 수는 있는데 분석 결과에 대해 검증 체계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리포트를 쓰면 이 사람은 몇 번은 맞고 몇 번은 틀리더라 이렇게 검증해주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트 등 공시 사이트가 너무 불편합니다. 개인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접근성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통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정리하자면 제게는 돈을 쓰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월급이나 목돈이 들어올 때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의 소비보다는 투자에 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50% 정도의 접축률이네요. 꾸준한 저축율도 좋지만 저를 위한 가족을 위한 소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매수할 때는 투자가 잘 되었을 때의 경우는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투자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너무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전 다른 사람보다 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주식 종목들은 결국 오르긴 했지만 그 시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승 시기를 나만의 바램에 맞춰 생각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의 투자를 생각하며 지금은 유통기한이 있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면 잘될 거야 하는 생각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욱 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